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! 오늘은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1800원짜리 아데스 초코맛과 오리지널 맛을 두개씩총 4개를 마셔볼 거예요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척! は 1988년 아르헨티나에서 탄생한 아데스는 스페인어 알리멘토 넷 스멜레야 약자로 씨앗에서 온 음식이라고 하네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3.5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몬드의 고소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향과 목넘김에도 중점을 뒀다고 하는 간식이나 한끼 대용식으로도 포만감을줄수 있는 것 같은 음식이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우유보다는 더 고소해서 저한테는 더 맛있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!